자 이번 업그레이드 된 제품은 업그레이드 제품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 이와 같이 SD 메모리 카드를 넣어놨어요. 사전에 자 이걸 넣는 상태에서는 아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바로 음이 안 나옵니다. 자 꽂고 USB, 5핀, 스마트폰 충전기 아댑터를 꽂고 전원을 올립니다. 전원 2단계입니다. 1단계, 볼륨 2단계. 자, 올려도 아무런 음이 안 나오죠? 한번 눌러볼게요. 버튼을. 자, 나오죠? 다음 음은 hey, 또... You 네. smell 이와 같이, 이전, 이, 이전 음과 사라지고, 이전 음과 다음 음이 나옵니다. 전원 끄고, 이 충전기도 뺍니다. 완전히 충전기를 빼고, 자, 이 SD카드를 빼보겠습니다. SD카드를 빼고, 다시 전원을 넣습니다. 그리고, on 시켜봐요. 그러면, 부팅이 됩니다. 예. 이대로 그냥 멈춰 있어야 돼요. 부팅이 되면 램프가 꺼졌습니다. Hi, 자, 움직이니까 이 음이 나오죠. 다시 램프가 꺼질 겁니다. 예. 꺼지고 나서 나왔죠. 자, 이 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. 그러나 꺼집니다, 이제. 앞에 사람, 예. 이렇게 꺼진 다음에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기존 음을 살리려면 이대로 쓰시면 되고 아니고 이 음을 다른 카드를 집어둘까요? 음이 다른 게 뭐가 있나? 자, 음이 다른 걸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. 이게 다를까 아마. 그러면 이걸 꽂고 그다음에 전원을 넣고 A 버튼을 누르면 누른 상태에서 A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on 시킵니다. 그러면 SD 카드에 들어있는 게이 스피커 쪽으로 지금 심어집니다. 예, 깜빡깜빡하는 거 보이십니까? 예, 깜빡깜빡하면서 예, 이미 이 스피커 쪽으로 지금 이 SD카드에 있는 이 들어갔습니다. 네, 이렇게. 손을 떼도 돼요. 이때부터는. 그리고. 네. 그리고 전원을 끄고. 뺀 상태에서 SD카드도 빼보겠습니다. 빠졌죠? SD카드 빠졌습니다. 그러면 다시 마지막 이제 점검. 여기 제대로 들어와 있나? 아까 그 음이. 꽂고 전원을 올립니다. 그러면 부팅이 되면서 이 램프 불이 꺼집니다. 지금 켜지 꺼졌네요. 예, 꺼졌다가 켜졌어요. 그리고 또 예. <웃음> 이와 같이 예, 저 이제 램프 불이 꺼집니다. 그리고 움직임 앞에 감지 세면 예, 이와 같이 음이 나오게 되겠습니다. 아주 쉽죠. 이 전원을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뒤에 건전지를 사용하셔도 되겠죠. AA 건전지 3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. 그래서 어, 구매자 분들이 이 문의가 있어서 다시 정리를 하면 기존 sd 카드가 이렇게 꼽혀서 이번 행사기간 동안은 나갑니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구입하신 분들은 이 sd 카드를 무료로 어 제공해 드리고 음원도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받으시면 저는 일단 꼽아보세요 꼽아보시고 올립니다 오늘로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요 서리 볼륨은 1 2단계입니다 이 3.08 지금은 업그레이드 3.10입니다. 그러면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. 이 고장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이 경우는 A 버튼이나 B 버튼 누르면 나옵니다. 안 나오니 어안 나오네. Hi, 예, B 버튼 누르니까 나옵니다. 그리고 또 다음 곡. 예, 또 다음 곡. 네. 이와 같이 나오는데 이거 뭐 사람이 움직일 때 센서가 작동해서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? 사람이 움직여도 안 나와요. 자 이럴 경우 전원 끄고 SD카드 빼고 이 SD카드를 여기는 이렇게 빼버려야 돼요. 빼고 누르면 기존의 음원이 나올 겁니다. 전원 올리면 부팅이 되고 자 나옵니다 짠 Hi, 네. 앞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순차적으로 나오겠죠 네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sd 카드가 미리 들어 있습니다 전원을 꼽아도 음이 안나오고 a나 b 버튼을 눌러야 나왔었죠 그리고 S.D. 카드를 빼면 이미 들어있는 음이 나오게 되겠어요. 이 3.010, 3.10, 3.08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어요. 이 받으셨을 때에 유튜브에 계속 저희가 동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아이 제일 새로운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어. 이 스피커를 작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업그레이드 된이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 한번 까볼까요? 자이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은 켜자마자 이제 나옵니다 자이제품 켜자마자 SD 코드가 꼽혀 있는데 나와요 그래서 어, 이게 S/D 코드 꼽혀 있죠. 예, 예, 이 블랙박스처럼 아예 꼽혀 있어 잘 빼야 됩니다. 이게 예, 그래서 이거는 전원을 올리자마자 같이 예, 램프가 켜져 있으면서 음이 나와요. 저도 처음 작동. h e 처음 작동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. 자세히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